잘들어 서큐바스 어 왜? 목소리 왜까아 멋있게 잘들어 나는 SCP 제들를 파괴할 거야 뭐, 어, 뭐? 뭐야 나 진짜 막 방구했는데 뭘 파괴를 해 그냥 살아 왜 그래 사람이 진짜 제발 도와줘 서큐바스 제발 저 그러면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 좋아 아름다워 알록달록해 내가 좋아하는 SCP 제단오 <웃음> 여기는 너무 넓어서 하루만에 다 구경 못할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저기 누나 저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, 누군데? 따라보면 알아요 오늘 오세요 오 그치야 바닥바 노란줄 빨간줄 내가 다 좋아하는 색깔이야 <웃음>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 누군데 그래 어궁금하게 누나가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짜잔 s c p 0 4 9예요 아! 아! 속겨왔어 내가 당신 내가 신을 찾았는지 알아요. 아이고, 좋아, 충내, 그냥. 저기, 누나! 어? 왜? 제 개인적으로 저 재단 일이 너무 많아서, 공사구한테 제가 요 카드키 요거 요거 요걸로 좀 파이브까지 다들어가있거든요 누나가 살아야 할 방! 방좀 구하러 다니세요, 둘이. 어, 그래도 될까? 야, 공사구할수 있지? 고마워, 고맙다! 고마워! 좋아, 충내. 아이, 알았어, 잠깐만. 자, 받아. 자, 여다 놓을 테니까. 아휴, 갈게. 누나 어 그래 구거는저 나중에 방 구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 알았어 고마워 <웃음> 아이 저기 <저렇게> 좋을까 서큐버스 <웃음> <웃음> 내가 당신과 함께 방을 구해주러 가겠어 어우 빨리 나와요 역시 아름다운 미모 대단한 분 내가 좋아하는 긴생머리 <웃음> 안 아, 담았어요. 너. 일단은 우리 서큐버스 를위해서 아, 제가 생각해 놓은 방이 있어요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우리 서큐버스 더운 거 싫어하시죠? 어? 어떻게 하셨어요? 저 진짜 더운 거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자, 전 냉각수 방. 출 때는 마이너스 1000도까지 내려가요. 미쳤니? 얼어 죽으란 얘기야, 지금? <웃음> <웃음> 장난입니다. <웃음> 따라오세요. 자, 서큐버스 이쪽으로 오세요 어 뭐야 어? 너무 깊숙이들어갑니다어 <웃음> 친구들, 이 일단 들부터 마음에 안들어요이거이친구이친이친구이쁘게 놨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세권이에요들세권구들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 트레인 그렇죠 바로 여기 scp 여기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1분 어때요? 어우 뭐 그거 좋긴 한데 어 그래도 이 집은 좀 그렇다 이 문도 별로고 일단은 놀라지 마세요 자 들어가시면 어때요? <웃음> 저쭉 그럼 저 뒤에 방이 있습니다 어때요? 아이 왠지 이 조명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싫어요 너무 다리 아파요 아 그럼 저 뒤에 방안 보시겠다고? 안 봐도 돼요 역세권이고 사실은 다 필요없어 너무 멀아 <웃음> 우리 서키버스가 그래도 좀좀 좀 까탈스럽네 자서키버스다 왔습니다 자 쓸게요 아자자 자, 내려주십시오 서키버스어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다 내 다리 무다리 되겠어요 원래 <웃음> 무다리면서 무슨 뭐야자 <웃음>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준비한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완벽한 소음 a b 바바바바바밤밤 b a 바 a Baba b a 바바 바바바 바바 a b a Baba Baba Baba Baba Baba b a 냄새난다고 치아! 냄새난다고 냄새 팔레를 오다들어! 팔레를 오다들냐고! 그리고 불빛 봐! 오! 진짜 짜증나! 아 진짜 서큐버스 한번 들여다보던가 하던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어 아, 됐어요 다리 아파요 저 커피 한잔 할래요 아예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에 서큐버스 어떻게 뭐 스타벅스로 갈까요? 여기 스타벅스 있어요? 아니요 강 날에 진짜 <목소리> 어우 짜증나 하하 <목소리> 많이 앙칼 <안> 젖으셨네요 하하하 <목소리>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로. 아.. 이스 아메리카로 아어 아우 얼주가네 얼주가 자자자 <목소리> 자, 자. 자, 커피 받으세요 저는 콜라 먹겠습니다 아이자 이쪽으로 오세요 서큐버스 어? 뭐예요 이 빵은? 하하하 <목소리> 제가 서큐버스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빵이 아니라 이거 뭐지?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은데? 먹읍시다 우리. 오, 어, 진짜 됐어요. 근데 여기 어디야? 분위기 되게 좋다. 아 여기는 D 클래스 애들만 있는 곳이야. 그 범죄자들? 그렇지. 어, 근데 나 여기 마음에 드는데요. 아, 진짜? 나 둘러볼래. 둘러볼래. 둘러볼래. 자, 아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오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야, 여기야. 오, 어, 바로 여기야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, 어, 이 그림들 봐. 어, 누구 작품이야? 오, 어, 야이 작품 봐. 이거 얼마일 거야? 석기버스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작품이야? 어? 이거 그냥 포스텔 포스터 무슨? 오 진짜 예술의 조예도 없어. 봐봐요 노란 인간. 난 평생 착하게 살겠다라는 뜻 아니에요? 오 예술가 S C P 님. 좀 정신 차려 석키버스저 그림 저또새 저, 그림 저. 오 내가 새 그림 진짜 좋아하는데 저 새는 무슨 새지? 어 짭새? 저기 석키버스 <웃음> 저기 봐봐 둘러나 봐요. 큰일 나겠어요. 어 알았어요. 근대 잠깐만 어 공사구 여기 뭐예요? 아 잠깐만요 여기는 디클래스 개그애들이 잠을 아, 자는 독방입니다 들어오세요 데려 찾은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카펫 아름다운 싱글 침대 그리고 오직 이 집의 주인공인 나라고 알려주는 저 위에 달려있는 스포트라이트 저 환한 불빛 어우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<웃음> 아, 진짜요? 진심이에요? 나 여기로 정했어요 여기로 정했어 야,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리얼 리얼 완전 좋아요 코보기한테 나 여기서 여기서 지낼 거로 빨리 알려주세요 아, 미치겠네 진짜 아 야, 알았어요 그러면 아 여기로 하는 걸로 해요 아. 어머 고마워요 어허, 인테리어 지 인테리어 뭐부터 하지? 어 잠깐만 어 침대 너무 푹신할 것도 없겠다 너무 완벽해 야, 공사고! 어, 어 거북이 왔어? 아 뭐야? 방구한다더니 왜 여기로 왔어? 왜 재수들 족방 있는 곳으로 왔어 이게?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가 그거야. 응. 여기가 마음에 든데 뭐? 어? 여기 족방이 마음에 든다고? 어 왔네. 나 나가. 뭐뭐 뭐, 뭐, 뭐야? 어, 뭐, 뭐 뭐야 이거 뭐? 왜왜 왜 그랬어, 김버스 뭘왜 그래? 디클래스 <웃음> 계급 애들 입는 옷을 입었지? 나도 유니폼을 입어줘야 되는 센스! <웃음> 나 너무 행복해!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집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! <웃음> 너 머리 괜찮니? 괜찮지 괜찮지! <웃음> 어쨌든 고마워 고마워! 우리 공사국가 친절하게 나한테 좋은 집 소개해 주서 너무 좋아 좋아 좋아! 아 아자 알았어! 그러면 짐 여기다 풀고! 나는 나머지 짐 갖다 줄게! 어 고마워 고마워 어? 나가봐 아유 공사고 너도 고생했다 갈게 아니 여기가 왜 좋다는 거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아잉 잘들어 서큐버스어 왜? 목소리 왜 까로 멋있게 잘들어 나는 SCP 제들를 파괴할 거야 뭐? 뭐? 뭐야 나 지금 막 방구했는데 뭘 파괴를 해 그냥 살아 왜 그래 사람이 진짜 항상 우리 SCP들은 이 제대에 묶여 살고 있지 나와 뜻을 함께 할 우리 같은 SCP들이 있어 너도 좀 도와줘 아우 어, 싫어! 나 싫어 그냥 좋은 방 그냥 로 살래 코부기도 좋고 여기 사람들 다 좋단 말이야 네가 뭘 알아? 여기는 곧없어질야이야 제발 도와줘 소큐버스 제발! 저 그러면... 엉덩이로 이름 쓰면 도와줄게 어, 뭐.. 뭐.. 뭐? 엉덩이로 이름 쓰면 도와준다 알았어 <웃음> 아나 진짜 <알았지. 웃음> 역병의사 SCP-049 <웃음> 아 창피해 진짜 <웃음> 잘했어 어쨌든 서키버스! 우리 조만간 여기를 파괴한다 이건 절대 비밀이니까 밖으로 세어 나가지 않도록 입 조심 알았지? 어 알았어